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 영상은 <웃음> 서기관 버빙 영상이고요. 이제 새 시즌을 맞았, 맞았잖아요. 23 시즌이 왔는데, 원래 저번 시즌에는 나이아스하고, 나이아스를 메인으로 하고, 서기관이 보조였다면, 은 이번 시즌은 <웃음> 어, 서기관을 메인으로 하고, 군둔자를 어, 보조 캐릭을 하려고요 음, 아무래도 운전자 계속 써보니까 많이 좋더라구요. 성능이 말도 안 돼. 일단은, 네. 자, 처음은 심리학자네요. 심리학자가, 자, 이거는, 아, 안 맞네. 까비. 향수기론 하나 먹고, 여기 판자는 무조건 부서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 어. 한 대. 낙평을 노려볼려 했는데, 음, 그건 안 맞고. 음. 야, 이거는 창출 다시 넘어올려 하니까, 역방향을 음. <웃음> 올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좀 웃기다, 저거. 야, 평타 치고, 플래시로, 음, 얘가 만약에 내려갈 걸 대비해서, 음, 플래시로 음. 끌어당겨서, 음, 내려가는 걸 대비해줍니다. 만약에 심리학자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음. 자, 평타 딜레이로못 내려가는데, 어... 플래시를 이용하면 바로 내려가서 얼레컷을낼 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네, 브리스. 뭐, 음... 나무에 있는 초록색 파도 없기 때문에, 음... 다음에 구출을 해도 안전하게 음... 눕힐 수가 있죠. 근데 음... 네, 해독기가, 새기가 어... 나와가지고, 좀 힘든데, 아 힘들진 않지. 그냥 좀 무난하죠. 예. 네, 처음 의자 상황은 무난합니다. 고출로는 네, 용병이가 근처에 있을 건데. 어뭐아 약간 렉 걸려. 아 약간 렉 걸려, <웃음> 아, 걸려가지고 지금 핑 보면은 지금 빙글빙글 도는데 약간 뭔가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 보여요. 핑이 집어때로오 이게 최적 진짜 괜찮을 때 핑이 한50 정도고 80 정도면은 약간 버벅이는 거10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약간 좀 약간 못 가긴 형에 기름칠 안 하는 정도? 어. 그래서 렉 걸려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1초 정도 괜찮아지 어 1초 정도 괜찮아지 그래서, 완전 나가는 건안 되고, 어. 제접 팔려면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왼쪽으로 근처로 오는 거 마중 나갑니다. 대충, 어, 근처로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해독기 위치 보면은 이쪽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마술사를 하려는데 얘가 안 구하네요, 갑자기. 어. 한데, 이거 좋다. 해독기, 기록은 다 버리고 역방향으로 빼가지고 창틀 풀존재기 때문에 창틀로 막을 수 있죠 음 막자 아 근데 이거는 어.. 뒤로 빠질 줄 알았는데 그냥 창틀이 넘네요 이거는 판자 기록 하나 먹고 역방향으로 올려주고요 아 이거 창틀 창틀을 써버렸다 야 <웃음> 망했는데 이거는 약간 망한 느낌이 있네요 어, 왜냐면은 창틀을 써가지고 약간 뇌종지가 왔다 음, 이건 플래시로 잡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쓰기 아깝지 어, 플래시 쓰기 아깝거든요 아 어, 근데? 어 다행히 잘 잤고요 레슨 잘 아꼈네요 기록은 음. 걸지 말고 나중 에 걸자 어. 어차피 안 되는 상태에서 기록 걸면은 10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죠 안돼 아, 약간 핑 튀어가지고 이게 내가 검토한 다음에 약간 바로 안 눌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반응 속도로 손을 풀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런게 약간 좀 그거지 기록 걸려있기 때문에 빠르, 빠르게 한명안 쳐가지고 어차피 강대, 강제 아드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음, 한 명이라도 안 쳐주는게 중요한거죠 마술사가 자꾸 앞, 뒤에서 알짱알짱 알짱 걸어서 일단 빨리 구출 하는게 좋은데 음.. 이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갑니다 구출 하든 말든 아 근데 출발이 있네 출발은 생각 못했는데 이거 한번더 걸자 해독기 한번더 걸고 어 움직이면서도 떨리는게 보이긴 하거든요? 어 이거는 욕심 좀 내가지고 함성 좀 잡아주고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아 욕심을.. 아, 욕심을. 아 욕심 너무 많이 내는데? 어 요, 욕심 너무 많이 내는데? 어 오! 오 아나! 아깝 <웃음> 아. 네. 그래도 판재기록 많기 때문에 음, 하고. 용병이 문 따는거 견제 바로 해줍니다 마술사가 문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용병이가 중간대기하는 약간 이런식으로 흘러갈거라 어 그쵸 그쵸 음. 오늘 오는 음. 것만 좀 봐줍시다 음. 어차피 음. 어 음. 뭐야 뭐야 음. 어차피 판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 아해독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음. 걸면은 20초 동안은 안전한 거죠 최소한 그리고 가도 돼서 기록지가 없다 하더라도 검토 만으로도 음. 그 오. 얘가 음. 문을 못따게할수 있어서. 음, 이렇게. 아, 너무 당당한데, 이거?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문을 딴다고? 아, 아대가 있어서 그렇구나. 음. 뭐야, 얼굴 내려? <웃음> 은근히, 형타 범위, 개김. 저기가. 아, 안타깝게도, 일탈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섯 시가 있었나?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흘고 와서 묻죠. 어. 최발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용덩이가 썼나? 아, 썼구나. 어, 어 썼지. 어, 나가겠죠. 응, 음? 안안 나가나? 뭐야 아, 주, 아 점수를 1점 줄라고? 아 고맙다야 킹아 어, 지즌 이게 아마 시즌 마지막 날이었어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시즌 아직 안 바뀌었구나 이거 아 바뀌었네 뭐야 아, 어 4인판 야민 자 바로 다음판이고요 에버슬리핑타운드입니다 일단은 시즌초에는 사인큐가 많아가지고 커버캐가 많으면은 서기간은 쓰기 힘든데 만약에 뭐 탐사원 탐사원이나 이런캐가 없으면은 어... 서기간은 확실히 쓰기가 훨씬 편해지죠 어 이건 또 뭐야 약간 핑티어가지고 세세한 컨트롤은 안되는데 이런거는 돌아오는거 예측해서 한대 때려주고요 이런거는 핑티어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탐사원같은거 지금 제가 선, 선지자고 항상 포워드를 배나는데아 미친 어 선지자고 포워드를 배나는데탐사원이 안나온다? 주술사도 안나온다? 주술사는 막 서기관한테 엄... 아, 막, 그렇게까지, 아, 좀, 거슬리긴 하는데, 어, 탐사한 만큼은 아니거든. 어, 없으면은, 서기관 들면 좋습니다. 이는 어, 빨리, 앉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플레시 쓰고요. 아, 어, 용병이가, 바로 뛰어오니까, 기록은, 합니다 자 우베부 해도기한번 가는 척 해주고 그러면은 해도끼가 아예 안 들어가죠 뭐 몇초 동안이었지만 아데 쓰도록 유도해주고 굿어 실수 좋다 이런 실수 하나하나가 어 나비 효과로 되는거라 더블다운이죠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판자가 역방향 아 이거는 환자 기록을 몰래 먹고 때렸어야 했는데 음. 그러면은 해도 그.. 평타가게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환자 기록 두 개랑 평타 하나랑 등가 교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음. 좀 아깝다 그래도 아뭘봐뭘봐 어어? 뭘 봐. <웃음> 어한대 어, 맞을라고? 아유 아유.. 안 맞네 우베브가 한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음, 음, 음. 에이. 아, 나 네, 이거. 음. 아, 플라이 그냥. 네, 아버지겠으네 음. 어디서 올까요? 음. 평타 기록 하나 만들죠. 어. 아, 뭐야. 바로 구출 했는데. 아깝다. 그래도 남은 해독기가 세 개인데 한명 날아가는 거라 지금 보면은 커버 키가 없기 때문에 뭐 있다고 하는 커버 키도 샤먼인데 샤먼이가 쳐도 그러라 뭐 버틸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기가는 그런 게 없으면은 단 조롭기 때문에 서기가는 상대하려면은 커버 키 같은 게 많아야지 좀 변수 같은 게 많아지고는. 기본적인 어그로만으로 만약에 실력이 뭐 좋지 않다면은 이기기는 힘, 힘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감자 유저들이 피지컬이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예전만큼 막 사이나도 어그로 힘들거든 막 연습하는 감자 아니면은 그래서 해독기 를 돌리는 것도 좋지만, 어, 중간중간 짜증나게 커버해주는 게 진짜 큰 음? 다음번에, 다음번 영상 때 뭐지? 시즌 초 매칭 때 극천상계 매칭 만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해설을 해드린 어. 아주 개 털렸거든요 방사한한테 음. <웃음> 어우 어, 그냥 운둔자 밴하고 그냥 음. 서기간 상대하겠다는 마인드로 어. 어. 하니까 아, 답이 없더라고 자, 플라이 너무 빨리 썼고요 야, 저희 남은 해두끼가 두개인데한 명이 구출 온다는 상황이다? 그 그때부터 그냥 어. 게임이 진 거야 음. 아 근데 이렇게 켜주면은 어 모르지 아모른직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할 거는 여기서 멀뚱멀뚱 캠핑하는 게 아니고 빨리 구출하도록 유도해주는 겁니다 얘가 어차피 저거 다 날아가려면 최소 한 일부는 있어야 할 건데 못 뭐, 뭐 버티고 있거든 이렇게 빨리빨리 쿨타임을 돌려줘야지 순환이 되거든 이러면은 이제 용병이가 구출을 놓고 우배부는 해독기를 잡으러 가겠죠. 그럼 그 사이에 또 해독기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제가 또 기록지가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기록지 채우면서 싸우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근데 마중 나가는 사이에 우배부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우배부 잡고 가죠. 플라이를 아까 빠졌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어 바로 구하고요. 이거는 옆쪽에다가 앉히면 되겠네요. 저기까지 데려가기에는 좀 너무 멀어가지고 아저 지금 해독기 기록지가 3개나 있어가지고 다 맞추면은 60초 거든요 20초 20초 20초 하면은 어.. 야 미쳤죠 그냥 남아있는 게이지가 반인데 60초 동안 해독기가 안들어간다음말 다했죠 그냥 끝이거든 용병이가 빨리 와서 고출하고 이거는 무빙 약간 섞어줍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렉어렉렉 어, 렉. <웃음> 렉 너무 걸려 그냥 뭐야 <웃음> 아렉 걸리긴 했는데 뭐 어찌어찌 잘 잡았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환자를 잡으러 갈까? 어, 잡으러 가야겠지 용병이는 좀 부담스러워 역시 반피로 음. 그냥 한대 맞고 죽는게 좋지 아무리 그래도 음. 자 남아있는 기록치가 두개이기 때문에 네, 느긋하게 가도 음. 됩니다 아핑핑 핑 겁나 튄다 아여기 어, 설리고 있어? 뭐해 거기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간 봐주고요 어 어디곳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은 게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그걸 예측해서 그니까 러한수 약간 바둑 같은 거지 얘가 무엇을 할 건지 일수를 두면은 일수 앞을 보는 게 아니고 한몇수 앞을 더 내다봐야지 어. 그냥 바로 그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감시자를 잘하려면 수읽기를 좀 잘해야 합니다. 얘가 판자를 내릴 것 같을 때 이렇게 꺾어서 옆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아, 뭔 소리냐고요? 아, 그냥 이걸 말로 설명을 못하겠다. 아, 죄송.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요. 단판 가서. 아, 이번 판은 분수공장이고요. 아, 이런 가리기가 좀... 자큰 공장 쪽에 바텐더아 이거 안 먹어 뭐야 어 기록 하이. 걸고 음. 어우 잘 참는데 음. 술 만드는 척하고 이렇게 판자 드리는거 너무 야무지다 이거 바텐더가 아. 고수야 이거 음. 어. 일단 그런 역방향 판자가 솔직히 서기관 할때 진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생존자가 판자 막 그냥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방향 판자는 개사기가 맞거든요. 근데 역방향 판자는 진짜 개 노스를 모야. 얘가 판자를 안 들이면 그냥 쓸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차징 해가지고 한대 때려줍니다. 차징이 은근 진짜 개사기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써먹었어요 서기간의 차징은 어, 거의 우산반 정도다. 우선반정도보다는반정도는는는는집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는 집에 있는 집에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는집는는 근데 안쓰네요 좀 아끼려나 봐요 아무래도 앞에 견제하 친구가 있다보니까 안쓰고 잡겠다는 생각이죠 한자 부수는거 써주고 마무리 어 뭐야 잡아줍니다 하자 한번공한 번만 빼주고 가죠 어공한 번만 빼고 가도 되니까 부수고 어차피 석기간 능력 자체가 늦게 도끼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하자 공 하나 부수고 가면은 나중에는 또 이득이거든 계속 변질하는 것보다 은근데 이제 군수 공장에서 하자 탐선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게개 힘듭니다 원래 저기 바텐도 말고 무이가 들어오면은 진짜 어..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거든요 무희가 진짜 걔야.. 군수 공장에서 진짜 미리 깔아놓고 하면은 이제 중앙에다가 판자 오르골 세개다 깔아놓고 그 터널링 끊잖아요? 그니까 그 중앙에.. 그.. 어, 맨 처음 어그로 끌리는 애가 도망치다가 오르골, 느리골 세개 깔려있는 데로 들어가 봐 그러면은 그거 다 부수는 시간에 이미 걔는 다른 데 가서 숨어있는다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그로가, 토스가 되고, 음, 급한 지는 거죠. 그래서, 우위가, 좀 극혐. 약간 플래시 쓸라 했는데, 예, 플래시가, 안 눌러져가지고, 예, 그냥, 형타로 잡습니다. 약간,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어. 아까 플래시 썼으면은, 뭔가, 행동 보니까, 예측해가지고 창틀 넘으려고 했던, 어, 모션이었거든요. 음, 차라리, 안 됐던 게 다행인 것 같다. 세용지마, 어. 세용지마 어, 맞지? 아, 치료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안 보여. 아이, 어디야. 여기 있구나. 앞에 누가 구출 가니까, 빨리 가자. 이거는, 어, 길막? 아, 길막 좀안 됐나? 아, 근데 네, 그냥, 음. 야무지게 쓰고 하네 음. 음. 얘가 어. 어디로 갔을까요? 안광페이크 야무지게 걸고, 어, 나이스, 안녕. 한 대. 아, 플라이좀 늦게 썼구요. 우리 용병이 한 대. 어. 어, 때리면 좋은데, 이거? 어. 어, 때리면 좋은데, 이거? 안광페이크. 이거 차징하면 맞는데? 나이스. 이제 서기관 할때 차징 은근히 좀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서, 차징이가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길어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아 어. 이거는 공 빼고 가야죠 어차피 분노 썼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면 공 쓰는 거라 음, 소모전인 거라 남은 해독기 두 개이기도 하고 제가 분리하진 않죠 거, 거기다가 여기가 또 구석지라 뭐 같은 데가 일어난다 해도 흘려날 곳도 없고 음, 이렇게 써주면은 공이 다 하나 남았지? 어. 아, 포기하시고 어. 용병이를 묶어줍니다 근데 주변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이거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타자가 커버하면은 어, 일단은 가보죠 방해나 안받으면은 갈 수는 있는데 방해를 아우 다행히 안하네요 자 남은 해독기는 하나 탐사원이 구출 오고 타자가 빠져가지고 해독기 돌릴건데 타자가 아 미리 빠졌네 이거 아까 입양 들리길래 주변에 있는줄 알았는데 이미 빠지고 난뒤였고요 여기 멀리서 탐사원이 오는 거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오는 거야 일단 해독기 떨리는 거가안 보이기 때문에 기록지 하나 써가지고 평타 기록 하나 만들어 줍시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어 뭐야 뭐,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웃음> 야 다리가 이거 야 뭐하세요? 뭐 어, 어 뭐야 오케이 야들이 밥을 안먹었나봐 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평타 기록 한번써 가지고 백스텝을 했기 때문에 한대 뒤에 안 보면 무조건 맞고요. 한번더 해봐. 한대 맞았으면 은한번더쓸 가치가 있다. 원래 이게 기록지 하나당 20초인데 그 20초라는 이득을 버리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하이리스크에 좀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은 해독기 못 돌리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앉혀가지고 어, 의자에 앉혀가지고 아득히 목표로 만들어주고 기록지 채워준 다음에 그다음 기록 걸고 탐사원을 잡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어 이렇게 중간에 할수 있으니까. 오 미친. 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이스. <웃음> 기록지로 막아놨기때문에 못돌리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자는 예. 열심히 해독기를돌리고요 형타기록 해가지고 마무리시켜볼까요 근데 네, 이미 알고있어가지고 안당할거 같은데 아 이미 눈치 다 까고있네 그냥 눈치가 백단이여 이친구 야이 친구야! 어? 눈치고 왜 이렇게 빨라? 어우 그냥 겁나 빠르고 위치 보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따라갑니다 창틀 기록 먹고 아 판자 이거는 실수 음, 창틀 기록 아 이거 설마 개구멍 이냐 안돼 까비 음. <웃음> <오>. 그래도 <웃음> 이기면 장땡이죠 음. 네.